여러분의 뉴스테스크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오늘도메 r y s 2 2와 함께 쭉 이어 활짝 잃어볼 시간. 드림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하루 만에 수도 키예프에 진입했습니다. 당장이라도 함락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그야말로 거침없는 진격입니다. 체르노빌 원전도 장악을 했고 주요 군사 시설도 정밀 타격해서 무력화시켰습니다. 러시아의 침공이 돈바스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게 선명하게 입증됐습니다. 먼저 종합적인 침공 상황을 임소정 기자가 정리합니다. 러시아군의 진격이 수도 키예프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. 내씨습니다 네, 오늘이 저의 마지막 진행이었습니다. 3년 8개월 동료 기자들의 취재물을 적어도 훼손하지는 말자고 제 깜량 안에서 단어 하나, 어미 하나 고민해 왔습니다. 앵커로서 미숙했을 순 있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. 제 아이가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준 이 펜을 쥐고 있어서 더 그래야 했습니다. 여러분의 격려 혹은 질책이 저를 성장시켜주셨고 MBC 뉴스를 지켜주고 계십니다. 저는 다시 취재 현장으로 돌아가서 MBC 뉴스 구성원의 한 명으로 제 몫을 다하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성장경 이재은 앵커가 인사드립니다. 2022년 2월 25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<목소리>